이쪽? 네는 어, 아니 얘는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SCP들 짓이야. 자저 성당 뒤쪽으로 넘어가보자. 아, 네. 야, <웃음> 아, 어, 어, 저, 어, 이쪽이에요. 아, 아, 이놈들이 바로 침격의 <웃음> SCP들이구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죠, 얘는? 일단은. 우리가 처칠 수밖에 없어. 가을 들자. 가을 들어. 가자. 가자. 야. 야. 가발 들지 않겠다. 오. 어. 야. 야. 고마가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어. 아그 대래 아, 너무 강력해요. 목덜미를 노려라. 목덜미가 약점이야. 어, 네. 야. 야. 아, 제발. 제발. 공격의 s c p 들의 약점은 복잡입니다! 컴온! 나이스! 우리 고봉이 나이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은 저쪽! 고봉아! 동시에 공격하자! 네! 고봉아! 때를! 네, 네. 여기는 마무리는 것같다 우리 시작 쪽으로 가보자! 안돼! 내가 입체기동장치로 잡고 있을테니 니가 공격해 어?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자! 너만 믿는다 가자! 지금야도다 아니, 도 빨리! 됐어요! 나이스! 잘했어! 저.. 저기저놈도 에레! <웃음> 아, 네. 제가 이번에 잡고 있을게요! 공격하세요! 그래! 도망가! 아, 자, 빨리! 빨리! <웃음> 어, 힘이 힘이 너무 센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널 삼켜주지! 어,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웃음> <웃음> <웃음> 공아, 괜찮니? 어, 괜찮아? 아예 여기 안에 있어요. 자, 보이는 보이는 곳으로 나와. 무슨 무슨 뭐, 구멍 같은데 있으면 나오라고 빨리. 고구니들도 <놀람> 모두 빨리 나와봐. 안돼, 잠깐만요. 아, 아, 어,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나 진짜. 아, 나이 똥구멍에서 나왔네. 아, 진짜, 내 냄새다. 아, 고봉아, 네가 살아서 다행이냐 자, 어서 나머지 거인들을 천천히 잡자. 우와 거인이 우리 팀이라니 든든한데 가자 허무아 네 가자 야휴 가자 헤비샤 빠 뭔지 키. 가다 어! 비밀! 어, 비밀! 자으 어, 어! 내가 이겼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저 천천천 피생이호공거인 방자. 오 기분 저거라고 내가 너무 저거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우 어, 고맙다 아너 어, 아니었으면 정말 정말 큰일 뻔했어 그나저나 어, 너도 거, 거인이 됐구나 네! 아까 잡아먹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봐요 자 어서 남아있는 SCP들 다 처리하죠? 그래 가자! 합격! 가자! 가자! 호!